이루어져 있어요. 그렇군요. 네, 그래서 생긴 개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반으로 나눴을 때이 부분을 염색진체라고 해요. 어. 그리고 이염색사 가운데 이 염색 부분을 동원체라고 이렇게 응. 말하고, 네. 어, 그런 다음에 이제 그성동 염색체가 있는데, 이렇게, 이렇게 염색진체가 두 개가 있는데 같은 유전인질를 가지고 있어요. 이런 한상을 말하는데, 네. 그, 이렇게, 이렇게 생긴 것도 돼요.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, 엄마한테 하나 받았고, 아빠한테 하나 받아서, 우리 모양과, 한, 모양과 크게가 똑같은 걸 말하는 게 상당히 음, 중요 그렇군요. 그거 한 쌍만 해가기 하는 건지, 중요하거든요. 네. 그리고, 음. 그, 어, 그, DNA와 유전, 그 유전자를 구분 해보자면, 네. DNA는, 이렇게, 이렇게. 그 중에서 이한 부분만, 여기 부분만 떼어내면 여기가 이제 DNA라고 하는 거예요 음. 이게 DNA니까, 네. 여기 부분만 빼면 여기를 유전자라고. 아, 유전자. 근데는 정도, DNA 이 부분이요? 네. 유격할때 어, 가끔 있는 세기 부분이요? 에 네. 그 음. 그러니까 원이랑 슈랑 모양과 지금 형태가 똑같으므로 그게 상금정체체라고 할수 있고, 아까 말했듯이 이거 복제한 건무조 같은 유선자가 와야 되니까 니은 A가 와야 큰 대부자 A가 와야 되고 네어 지금은 이게 이제 e N 이라고할수있잖아요네은그 N 생가 N니까 N N이니까, 1이 되니까 이렇게 반 나눠서서 둘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박 예, 어, 일단 그거 나와 나를 비교하면 이렇게 생긴 거만 여기 한쪽이 작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, 나가, 나가 x 여 너가 x 요그래서 니엄은 성 연속체라고 할수 있고, 네. 어, 그 다음에, 미움과니 집은 우리 두 개로 모양같은 크게 생겼니까 하나는 엄마로또 하나는 아빠와 고만니까그걸로가렸다는게 틀려고, 다에서 산 연속체는 섬연속체라지 여덟 개인데, 그 중에 섬 연속체 있는 거두 개로 빼면 여섯 개니까, 여섯 개고, 2에서3 0세포니까이 세포에 반이 되니까, n 는다가될거 아니에요. 네. 그렇기 때문에, 그, 하나씩 하나씩 여기 똑같은 거랑 하나씩 오는 거니까 그 성명체체는한 개만 따라오니까 비에 들어있는 성명체는한 개여서 여섯셨가